마지막이니까 신나게 w o a t t h w e r l l o i n g o r the e r o and I'm s c r e a i n g in t e m i r s o m e t n g without you, w e r e we come from, a i n coming l a c e to you. 병금이멋 <웃음> 스타 <웃음> <웃음>